안녕하세요. 동파랑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는 것이 좀 편안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재산이나 내 월급, 소득 등등을 따졌을 때, 어떤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지, 또 다른 연금들이 있죠. 예컨대, 국민연금, 또공무원연금 이런 등등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등등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기초연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기에 좋을 만한 카페나 블로그 등등을 찾아보다가 발견한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 인데요 복지사랑방 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네이버 카페 복지사랑방에 가시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고스란이 담겨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과 계산방법정리 자 기초연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만 65세 분들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만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요? 즉 소득인정액 하위 70% 기준, 커트라인이죠. 커트라인은 올해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 혼자 사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월 169만원 이하의 소득, 그 다음에 부부인 경우에는 월 270만4천원 소득, 그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내가 당장에 받는 월급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재산 이런 등등도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다 이 점도 꼭 기억하시고 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이것도 월소득에 합산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산정에 관해서는 요 포털사이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네이버 같은 곳에서 복지로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월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소득인정이니까 매달 버는 소득이 있겠고 또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재산이나 또 부동산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두 가지를 다 합해서 월소득을 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소득은 소득평가액 플러서 기타소득이다. 그 다음에 재산을 합쳐서 매달 소득인정액을 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소득평가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앞서 본 것처럼 근로소득, 내가 일을 해서 받는 월급이죠. 그 다음에 기타소득을 더한 값이 매달소득액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고요.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때 소득평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 즉 월급으로 받는 매달 월급에서 일단 공제액 98만 원을 뺍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받았던 월급이라면 98만 원을 빼면 2만 원짜리 월급이 되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0.7만 곱합니다. 즉 30%를 공제하고 0.7만 곱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내가 받는 월급이 소득 인정이 되는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그대로 합산한다라는 건데 자 하나씩 더 꼼꼼하게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 사례가 샘플로 잘 정리되어 있는데 만약 근로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즉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기본공제액 98만원 뺍니다. 그 다음에 추가 공제액 30%가 공제되고 0.7만 곱해지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산수, 산식이죠. 100-98 곱하기 0.7 해보면 매달 월급이 인정되는 소득이 14,000원 밖에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살펴볼 재산,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재산이 없다라고 전제할 때, 전제할 때 이분의 월 소득은 100만 원을 벌더라도 14,000원 인정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고도 넘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기타 소득이 나옵니다. 이 소득에, 월급 받는 소득에 기타 소득을 그대로 합쳐서 매달 소득 인정액을 정하는데 그렇다면 기타 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업소득, 그 다음에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크게는 이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따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사례에서 살펴본 경우 즉 월급을 100만원 받는다 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타소득이 없다면 그분은 당연히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월급이 100만원 아니라 150만원, 200만원이라도 1인 가구냐 또 부부 공동 가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함께 따져볼 기타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면 반대로 월급이 없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아닙니다. 예컨대 임대소득, 부동산 그 밖에 그외 재산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뜻하고 또 사업상 기타 소득이 있겠죠. 도소매업, 제조업, 어쨌든 일반 사업을 통해서 벌고 있다. 이러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두 번째 재산소득입니다. 재산소득은 내가 가진 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 대표적으로는 이자, 예금이나 적금, 주식, 채권 등등의 이자와 배당으로 발생되는 소득,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연금소득입니다. 이 연금소득은 민간연금보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회사 또 손해보험회사에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내가 매달 받고 있는 연금이 있다면 재산소득에 해당된다. 이점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적이전소득이 있습니다. 어떤 것? 국민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자는 됩니다만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에서 정하고 있는 매달 소득인정액 범위를 초과한다면 당연히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자 수령을 할수 있지만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라 거죠. 자 여기에 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과 같은 4대 직역연금에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그 배우자를 포함해서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아닙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가운데 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고 퇴직일시금 등등으로 수령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 임차소득 이것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임차소득은 요 대체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자녀들 집, 자녀들이 소유한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죠. 공짜로 자 이같이 자녀 소유의 시가 표준액 6억 이상 고가주택 거주할 때 무료로 살고 있는 그것을 임차료를 따져서 일종의 간접소득으로 보는 거죠. 그것을 기타소득으로 합산해서 최종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월소득 인정에 포함하고 있다. 그 점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무료 임차 소득은 그렇다면 매달 얼마 정도를 소득으로 인정할까 라는 것이 궁금하죠. 아래 표에는 자세하게 경우를 따져보았습니다. 시가표준액이 6억이다, 7억이다, 8억이다 등등에 따라서 월소득인정액을 따져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산에 따르냐 하면 무료 임차 소득은 시가표준액의 0.78%를 곱하고 그렇게 나온 금액의 12달, 12달 12개월을 나누면 한 달치가 나온 값으로 한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아래 표의 그림을 그대로 유추해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시가표준액이 6억이다 하면 월 39만원 정도의 소득이 인정이 되고요. 또, 시가 표준액이 10억이다 하면 월, 매월 65만원 정도의 소득자로 인정이 된다. 월 소득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유추해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내가 연금 비슷한 소득을 받고 있지만 소득에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를 따질 때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초생활 보장급여, 그 다음에 장애수당, 장애연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주택연금 등등은 내가 받는 소득의 월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특히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느냐 하는 질문 가끔씩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지금까지는 내가 받는 월소득, 월소득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범위를 한번 따져보았는데 이번에는 재산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즉, 내가 가진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인정 범위를 초과하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내가 재산이 있더라도 그것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초연금 대상자 인정 범위 이내라면 당연히 기초연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내가 가진 내가 소유한 재산을 월소득으로 한번 따져보는 건데요.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계산방식은 매우 매우 복잡하게 보입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 재산,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기본재산공제를 뺍니다. 그 다음에 또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더합니다. 즉 일반재산에서는 기본재산공제를 빼고 또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 원을 빼고 그렇게 해서 각각 두 개를 더합니다. 그 다음에 부채가 있다면 빼야겠죠. 자 부채를 공제하고 최종 남아있는 남는 재산, 남는 돈에서 4%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4%만 내가 가진 순재산, 다 이때의 순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 공제하고 금융 재산에서 2천만 원을 빼고 그 합에서 나의 빚, 즉 부채를 공제한 돈, 그것을 순재산이라고 일단 전제하면 그 같은 순재산에서 4%만 재산의 소득환산율로 따집니다. 즉 내가 가진 순자산이 순재산이 1억원이라면 1억원을 다 12달로 나누어서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1억원의 4%, 그러니까 400만원을 12달로 나누니까 얼핏 생각해도 매월 30몇만원밖에 해당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도 매덕은 정도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른 소득이 없다면 만약에 기초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것 바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즉 고급 자동차에 근데 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회원권, 골프 회원권이나 이런 회원권이 있다면 그 가격은 그대로 월 소득에 보탬니다 그러니까 고급 자동차나 골프 회원권 등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 연금까지 받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겠죠. 자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금융 재산에서는 2천만 원을 공제하는데 일반 재산에서는 기본 재산액 공제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기본 재산액은 얼마를 공제해 줄까요? 시도, 즉 거주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에 있는 기본재산, 예컨대 특별시, 광역시, 도농복합군 등에 있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기본재산은 1억 3천 5백만 원을 공제해주고 반대로 중소도시, 여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도 포함합니다. 중소도시에 소재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8천 5백만 원을 공제하고 기타, 농어촌에 소재한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7,250만 원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많이 헷갈리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월급을 200만 원 받습니다 200만 원 받으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받는 월급의 98만 원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만 원을 200만 원에서 뺍니다 그러면 102만 원이 남죠. 자, 이 102만 원에서 다시 30%를 뺍니다. 그러니까 30%에 해당하는 돈 102만 원에서 30%는 30만 6천 원. 그래서 소득평가액은 102만 원에서 즉 200만 원 빼기 98만 원한 102만 원에서 다시 30% 30만 6천 원을 뺀 최종 71만 4천 원이 이 사람의 월소득인정액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런데 이분이 혼자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도 같이 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그 배우자의 월급은 120만 원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98만 원을 뺍니다. 98만 원을 빼고 나면 22만 원이 남죠. 이 22만 원에서 또 30%에 해당하는 6만 6천 원을 뺍니다. 최종적으로는 같은 계산 방법에 따라서 소득 인정액은 15만 4천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편이 버는 돈의 소득 인정액 71만 4천 원, 그 다음에 아내 배우자가 버는 돈의 소득 인정액 15만 4천 원을 합산하면 두분 부부의 월 소득 인정액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의 경우 남편이 월 70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하면 앞서 우리가 보았던 기타소득이 인정되어서 70만원은 그대로 이두 분의 월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보았던 계산해보았던 남편의 월소득 71만4천원 그 다음에 아내의 소득인정액 15만4천원 플러서 남편이 받는 국민연금 월 70만원을 합하면 최종적으로는 두 분의 월소득인정액은 월 156만 8천원이 나옵니다. 자, 두 분의 소득인정액이 월 156만 8천원이 나오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기초연금 수령대상자에 해당되죠. 그래서 비록 한 분은 200만원 한 분은 120만원의 소득을 받고 더구나 남편분이 월 7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두 분은 각각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에게 다른 재산이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있을 때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떤 재산들이 있냐 하면요. 일단 주택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주택의 시가가 6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천만원짜리가 있고요. 예금적금으로 1억원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채는 주택담보대출로 5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시가 6억원짜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천만원짜리 있습니다. 예적금 1억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남편분은 월 200만원 아내는 월 12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월 70만원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나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재산을 제외한 부분만 따지면 국민연금을 포함하더라도 이두 분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지금 보고 있는 이두 분들의 재산 집 6억원짜리 자동차 천만원 예금 적금 1억원 부채, 담보대출 5천만 원이 있는 경우에도 과연 계속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될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택을 따질 때 시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따집니다. 즉, 시가는 6억 원이라도 시가표준액은 2억 7천 5백만 원 밖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시가표준액은 무엇일까? 자, 이번 기회에 시가표준액만 살짝 한번 공부해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 자료는요, 네이버 블로그 생활경제와 부동산에서 가져왔는데요, 또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에 시가표준액이 어떤 것이냐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면, 시가표준액은 지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가가 아니라 지방세 부과를 위해서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격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가, 공시가 등등 주택, 토지, 또 부동산에 관련된 많은 단어들이 있죠. 용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시가표준액이 가장 싸게 평가된 것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렇다면 내가 사는 집, 주택,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얼마일까 궁금하시면 위택서, 우리가 네이버 같은 데서 위택서를 쳐보십시오. 위택서 사이트에서 메뉴 지방세 정보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주소 검색하고 들어가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시가표준액이 얼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가표준액을 이해하셨으니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분의 사례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주택은 시가 6억원이었는데 시가표준액은 2억 7천 5백만원에 불과했고 이 시가표준액 2억 7천 5백만원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것이 공제된다고 했나요? 어떤 도시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기본 공제액이 있다고 했고 중소도시 기본공제액의 경우에는 8,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억 7,500만 원에서 8,500만 원을 빼면 약 1억 9,000만 원이 나옵니다. 1억 9,000만 원이 나오는데 1억 9,000에 자동차 1,000만 원을 보태면 이분의 금융재산을 제외한 다른 일반재산 가액은 약 2억 원이 되죠. 2억 원. 자, 2억 원인데 여기 다시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1억은 자 금융재산 1억은 금융재산은 기본공제 2천만 원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빼면 8천만 원이죠. 자 2억 불러서 8천하면 2억 8천만 원이 되죠. 2억 8천만 원이 되는데 또 무엇을 빼야 하나요? 부채가 있네요. 담보대출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을 빼면 여기에 5천을 빼면 최종 이분들의 재산은 얼마입니까? 바로 2억 3천만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2억 3천만원을 그대로 이분들의 월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2억 3천만원에서 연 4%만 소득인정 범위에 포함합니다. 자, 연 4%를 따지고 이것을 매달 12달로 나누면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총 월소득은 76만 7천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가 6억원의 도시 주택에 거주하고 자동차도 천만원 예적금 1억원이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을 월소득인정액 기초연금에서 대상자가 되냐 안되냐를 따지는 월소득인정액은 76만 7천원 밖에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앞서 우리는 이분들의 월소득 한 분은 200만원 벌고 한 분은 120만원 버는 두분 합산 월소득 인정액이 156만 8천원 된다고 함께 계산해 보았고요 또한 재산 이분들이 가진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76만 7천원이 된다 그래서 이두분 부부공동으로 월소득과 재산을 기초연금 수령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부부소득기준액, 부부인정액의 경우 270만4천원이 된다. 앞서 우리가 시작할 때 한번 보았죠. 하위 70% 기준이 270만4천원이다. 2021년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두 분이 재산까지 포함한 월인정소득액은 233만 5천원, 그래서 270만 4천원보다 미달하므로 당연히 이분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재산도 많고 예 근데 골프 회원권까지 있고 뭐 그런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다른 또 사업소득도 많고 하는 분들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사례에서 본 것처럼 매달 부부 합산 320만원 벌고 국민연금 남편 70만원 받고 또 시가 6억원에 집에 살고 또 자동차도 천만원 있고 예금, 적금도 1억원 정도 있는 가정의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기초연금 어지간하면 받을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정리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매달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맙습니다.